수승구에 위치하고 있는 삼전그린코아 아파트는 최근에 6억 9 5 0 0 그리고 7억 천 7억 3천을 손해봤습니다 52% 하락했는데 이게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50%가 급품이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최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승구부터 보겠는데 물론 실거래 가격 현재 규제가 완화되고 나서는 한달 정도 신고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전 급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급변하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어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의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는 세건의 거래가 있었죠. 세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최고가가 13억 9천이었어요. 그리고 근자에 22년 12월 11일에 거래되었고 24일 그리고 13일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래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현재 실거래 가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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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손해를 받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서는 12억 5천 주고 구입을 했다가 급작스럽게 6억 8천에 팔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범호동에 위치한 에어린의 뜰입니다 최고가가 11억 7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거래되어 는 금액은 12월 99일 날 6억 5천 거의 5억 2천을 손해받고 44% 하락을 했습니다 아, 여기 청수가 다 나오네요 1 8층을 구입을 했고 1층을 매매를 했다 아따 데이터가 요새 너무 잘 나와서 진짜 설명하기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려고 하면 은다 보겠지만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안 좋습니까? 그죠? 아무튼 제 생각에서는 사실 뭐 안타깝습니다. 손해를 그래 5억씩 본다. 물론 이거 평생 들고 가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갭 차이가 나서 하락한다면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투기 세력에 공간에 놀아난 것이죠. 다음은 범어센터를 풀어주는데요. 35평 최고가가 13억 6천 18층에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12월 17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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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 뭐이 금액까지 떨어졌으니까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미는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수성구 황금 등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지금 실제 최고가는 10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매매 금액은 근자에 6억 9천 20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억 9천 정도 손해를 봤고요 36%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평균가액은 10억원이 한두건에서세건 그리고 뭐 9억대까지 그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항상 막차가 위험하죠. 왕길 여성들 막차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15억 5천 최고가를 기록한 히스테이트한 건의 거래가 더 있는데요. 12월 29일 6억 9 7 0 0에 3층이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위층은 20층에 6억 9천이 되었는데 실제 어떻게 따져보면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손해본 금액은 3억 5천, 하락률은 약 30% 가까이 좀됩니다 다음은 수승구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일하이빌 44평 최고가는 9억 5천 6천에 거래가야 되는데 12월 12일 날 6억 5 0 0에 7천이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하락률은 36%에 손해보는 금액은 3억 4천 5백 정도 마이너스를 봤다. 물론 이한 건의 거래가 계속해서 시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락시점에서는 팔면 안 팔지 계속해서 하락점에서 왔다갔다 하지 올라갈 일은 없기 때문에 한 건의 시세라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기민이 다문을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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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거래가 있었는지는 다음 달이 돼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수성구도 실제 현 거래를 보게 되면 그나마 거래가 많이 없었다 하지만 8억 대 9억 대까지도 실제 12월에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대체를 하겠지만 은 그런 것조차도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서 9억을 주든 8억을 주든 1 0억을 주든 계속해서 거래하는 분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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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승 보성타운 같은 경우 32평, 마찬가지 최고가는 7억, 그리고 매매가는 4억대, 17천 같은 청수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네데 마이너스 2억 5천, 하락률 35%, 그리고 신미 아이프림 35평, 최고가 6억 2천, 그리고 근자의 12월 20일에 4억 1만원1층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마이너스 2억 천, 하락률은 33%, 그리고 수승구 법물동의 법물 영남 보성 32평에 최고가는 5억 813천, 근자의 12월 23일 매매가는 3억 2천, 1,200, 마이너스 1억 8,600 하락률은 36%, 신매독 신아빌라트3 2평 최고가 4억 5천에 매매 2억 6,700 그리고 마이너스 1억 8,300 하락률은 40%, 수승하늘채 르네브 30평, <웃음> 최고가 6억 8천에 8천, 원자의 12월 17일 5억 거래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억 8천 그리고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달에도 수승구는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뭐 2억대, 3억대도 거래가 되었지만 7, 8억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